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오늘은 부평뉴스 제작기를 브이로그로 담아보려고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 일단 부평뉴스는 보통 목요일에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저희가 보통 대본을 직접 아나운서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주무관님으로부터 어, 뉴스로 만들만한 소스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제가 오늘 작성해서 주무관님께 보내드리면 주무관님께서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내일 최종적으로 대본을 확정을 짓고 목요일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맡은 부평 뉴스는 17화 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평과 관련된 보도자료 두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앵커 멘트, 헤드라인, 그리고 주요 부정 소식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런식으로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합니다 이 날짜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요 선배님들은 좀 요령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은 3회차 밖에 안된 병아리라서 좀 요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3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해 보였거든요. 좀 요약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문장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클로징인데요. 클로징은 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 참고해야 될 자료도 없고 그냥 제가 오늘 상황, 오늘 이슈, 오늘 이벤트, 오늘의 상, 오늘의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클로징으로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제창작이라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이슈로 제가 클로징을 만들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평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국평 뉴스를 촬영하는 날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부터 공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차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핑크 핑크를 안고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연습을 할 예정이에요. 짜란 이게 제가 한가 나노사회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나노, 10억분의 1미터를 가리킬 정도로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전망이 있더라도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정과 직장, 지역과 같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나를 위해, 우리 부평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